안녕하십니까 완판 상사입니다 양 팀장+ 양 팀장 어떻게 네, 상반기 판매 실적은 받았나 우리 이들이 오늘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아 보여 아 기분이 아주 좋아요 어제 완판 네, 상사 인턴 윤두준입니다 완판+ 어, 완판 원판! 안녕하십니까 완판 상사.